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어, 치질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치질은 그 사실 의외로 그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증상 인게 분명합니다 아, 그 사실 주변에 보면 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 분들에게 아,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생활 습관이나 어떤 자주 앉았어 방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이나 어떤, 어떤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처럼 이 병은, 어뭐 수술을 요구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병이 아닌가, 어, 의외로 쉽게 또 치료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어 저도 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어 사실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치리를 시달려 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뭐 아, 일단은 뭐 원인을 몰랐고 왜 내가 이 병에 걸렸는지 아 그것도 몰랐고 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사실 뭐좀 경제적인 여유만 된다면 당장이라도 병원에 가서 좀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하는 말이 뭐 수술받아도 또 재발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하면서 또 수술을 주저주저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은 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어, 이 병은 그~ 왜 발병이 되었는가 하는 어떤 그~ 발병 원리만 조금 이해하시면 의외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사실 뭐~ 이 통증을 통제 어~ 제거하는 데는 그렇게 길지도 않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 뭐~ 하루나 이틀 정도면 사실 어~ 통증이 사라지면서 어~ 물론 완치 기간은 조금 길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질이라는 것이 혈관의 확장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쪽에 항문 쪽에 뭐 항문 외피 쪽이나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혈관이 확장된 현상이에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실리적으로 그쪽으로 자꾸 피가 정체 현상을 벌여지면서 이렇게 혈관이 이게 팽창되는 거예요. 팽창되면서 커지면서 아어 이게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압박감으로 다가오면서 뭐 이렇게 이제 어. 표면이 이제 상처를 입고 이러면 변형에서 어 상처를 입고 이러면 출혈 현상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혈관이 팽창된 것을 어 다시 풀어주면 사실 치질은 치료되는 거예요. 사실뭐 외과적인 수술은 그뭐 어 팽창된 혈관을 제거해버리는 어떤 그런 그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거를 하더라도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부분이 팽창 됐다면 반드시 그 부분이 다시 팽창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어 저도 그냥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치질은 여러분 하여튼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병에 시달리고 있고 어 그냥 한 분이라도 조금 더이고통에서좀벗어 어 났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 치질은 그 사실은, 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될은 사람은 직립보행입니다. 직립보행이고, 그 사실은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인생 가운데, 어렸을 나이와, 이제, 중년의 나이, 노년의 나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 피해 중심, 그리고 혈액의 중심이 자꾸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갑니다. 떨어져 가요. 그 중심이 떨어져. 그니까, 러이 말은 뭔가 하면, 이뇌쪽 머리 쪽을 앞면쪽목쪽 쪽 이쪽 혈관은 점점 수축돼 가기 시작합니다. 수축돼 가기 시작하고 반대로 다리 쪽 하복부 쪽뭐 이쪽 그러니까 하반신 쪽의 혈관들은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물론 모든 혈관이 커져갈 수도 있지만 주로 대동맥 대정맥 쪽이 점점 커져가는 현상 어떤 뭐 중력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여러분들 어떤 운동 습관 혹은 자세 습관 어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생활 습관 어떤 직업 직업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 직업 습관 어떤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이게 피가 이제 피의 중심이 점점 떨어져가는 것이 더 가속화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특히 임산부들 그러니까 아기를 어 가졌고 출산하신 분들하고 함께 치질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니까, 하복부에, 그러니까 자궁 주변에, 이제, 애기를 뭐한 10개월 동안, 이제, 담고 있다 보니까, 어, 이쪽 부분에 혈액이 굉장히 과도하게, 이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애기한테 명부터 공급해줘야 되고, 이제, 이제, 이 압박감이 결국은 이 직장 쪽에 항문을, 어, 계속 혈관 쪽을 압박하면서, 그쪽에, 어, 혈관들이 팽창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에, 예, 벌어지게 됩니다. 그, 뭐,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어, 제 말에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제가 생각됩니다. 저희 집사람 통해서도 이제 얘기를 들었고, 어, 저도 분명히 그런 증상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방바닥에 가부자 자세나, 사실은 가부자 자세가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부자 자세가 이 하복부 쪽으로 자꾸 힘이 집중되는 자세입니다. 하복부 쪽에 힘이 집중되는 자세. 그러니까 동양인들, 그러니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혹은 아마 중국 사람들도 의자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이 치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가부좌 자세. 그러니까 방바닥에 이렇게 양반다리 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좀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보기엔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해고 물론 차가운 바닥에 앉는 것도 혈관 수축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피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특정 부분이, 이렇게 팽창되버리는 어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이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든 이 하복부 쪽에 피가 몰리면서 결국은 이 직장으로 내려가는 혈관, 혈관 쪽이 팽창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중에 이제 외부하고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항문 직장 쪽이,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어, 바깥쪽으로 끝나는 창자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어, 그쪽으로 돌아서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타격을 받으면 끝부분이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이 제일 약한 부분이 이제 팽창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팽창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 치료의 과정입니다. 치료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니까요 부분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복부에 몰려 있는 피를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하기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여러분한테 설명 드리, 드리자면, 아, 요, 요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냐면 여기 심장이 어딨나 하면 심장이 이렇게 왼쪽 하단, 그러니까 위장 바로 위에 이렇게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데. 어, 이제 심장에서 이렇게 이제 큰 대동맥이 이렇게 나와요. 대동맥이 나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대동맥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세 가닥으로, 세 가닥으로 갈라집니다. 세 가닥으로 갈라집니다. 여 이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신 게 중요하고, 어,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세 가닥으로 갈라지는데, 한 가닥은 이 위쪽, 위쪽으로 올라오는 대동맥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양팔, 가슴 쪽으로 등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목오름동맥이라고 있습니다. 목오름동맥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또 이제 세 가닥 중에 한 가닥은 위로 올라오고 목오름동맥으로 위로 올라오고 두 번째 가닥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위장 쪽으로 해서 전체 창자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어, 위 대동맥 위장 쪽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위 대동맥이라고 이렇게 내려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큰 혈관입니다. 어, 그리고 한, 가, 한 가닥은 심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심장으로 돌아가 심장 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심장 표피, 심장 표면의 혈관을 에 들어가서 심장을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는 어, 관상동맥이라고 있습니다. 관상동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목어음동맥, 위대동맥, 관상동맥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생겼나 하면 데 하복부 쪽에 자꾸 피가 몰린다. 하복부가 이렇게 팽창이 된다. 아랫배가 나온다. 뭐이 힘이 중심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몸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부분, 특히 하복부 쪽에, 어, 허리 쪽에 이렇게 힘이 자꾸 몰리게 되면 힘이 몰린다라는 것은 피가 그곳을 몰린다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피가 없으면 사람이 전혀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하복부 쪽에 자꾸 피가 몰리고 항문 쪽에 피가 몰린 현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피의 양에 비해 목오름동맥으로 올라오는 피의 양에 비해 위대동맥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피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옳습니다 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당장은 짧은 시간 안에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이를 들어가면 얼굴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뇌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70-80도 도 되면 뇌경색이 나타납니다. 모세혈관이 너무 좁아져서 너무 좁아지고 찌그러드는 거예요. 얼굴 살도 점점 빠지고 목 살도 빠지고 쑥쑥 빠지다가 대신에 다리혈관은 점점 커지면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워지고 종아리가 딱딱해지고 막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대대다수 일반인들은 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일단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노화 과정입니다. 노화 과정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 위로 올라오는 목오름동뇌로 올라오는 피의 양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피의 양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어~ 옳고요 그러니까 이 병의 치료는 사실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피의 양을 점점 더 증가시키면 점점 더 많게 하면 의외로 쉽게 어~ 이 치질 증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하루 제가 보기에는 하루 빠르면 하루 이틀 삼일 정도면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완전히 이게 치료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짧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팽창된 혈관이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 제가 거짓말 좀 보태서 한 6개월, 길게 잡으면 한 1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해서는. 제 경험에 서 아, 더 이상 이게 치질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오고 이런 일이 없다라는 어떤, 그걸 뭐 완전한 치료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그러니까, 통증이 사라진다는 것은 팽창됐던 그 학문 쪽에 팽창됐던 혈관이 이제 이제, 쑥으로 들면서, 이제, 더 이상 내 몸에 압박감을 안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혈관의 압력이 떨어지면, 통증이 사라져요. 그, 우리, 그, 대부분의 몸에, 뭐, 등통이다, 목통이다, 어깨통이다, 이런 거는, 혈관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뭐, 칼로 찢어서, 뭐, 가시에 찔려서 나타나는 통증이 아니고, 피가 그쪽에 많이 몰리거나, 이러면, 등통이나, 목통이나, 어깨통, 뭐, 관절통, 이런 것들까지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 동일한 현상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이 목, 오름동맥쪽으로 올라오는 피의 양을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면, 어, 의외로 치, 쉽게 치료가 되는데,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원리적인 측면이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생활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한 3일 정도, 뭐, 길게 한3 뭐, 하루만 해도 괜찮은데, 아, 조금 더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3일 정도만 제가 하라는 것들을 하루한 10차례나, 뭐, 한 5차례나 10차례 정도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분명히 아, 제가 하는 말을 공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치질치료는 의기로 굉장히 쉽습니다. 음. 그 여러분들, 그냥, 그, 아, 일단은 그한 가지, 아, 몇 가지 이제 전제 요건들이,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문의 이제 힘, 그러니까 외치질, 내치질 같은 경우는 조금, 어, 이제 좀 그런데, 외치질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바깥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아, 일단은 항문을 약간 안쪽으로, 몸 안쪽으로 약간, 그 엉덩이 부분과 함께, 과략근을 약간 안쪽으로 조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조금 주십시오. 아, 힘을 약간 가십시오.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항문을 약간 조여준다. 안쪽으로. 바깥쪽이 아니고 밀어내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끌어당긴다 테스트를 해보시고 하니다 일단은 고글 좀 하셔야 되고 호흡을 약간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호흡을 그냥 바람을 조금 자주 말고 그냥 한 5초에서 7초에 한 번씩 바람을 이렇게 한번 내뱉으십시오. 여기에 요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이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폐를 수축시켜주면서 피를 돌리는 작업입니다. 어, 바람을 불면 폐가 수축되면서 피가 쉽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항문에 정체되어 있던 피도 이렇게 조금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빠른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후를, 자, 바람을 풍성 불듯이 세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약하게. 이렇게 7초에 한 번, 5초에 한 번. 이렇게 천천히 하십시오. 너무 빠르게 하면 아, 약간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동작 방법은 의외로 쉬워요. 의외로 쉬워요. 뭐 이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이불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분 집에 있는 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벽을. 벽에 딱 이렇게 기대이서 아, 누운 상태에서 다리만 이렇게 올리십시오. 다리만 이렇게 기억자로. 그렇죠. 몸통은 여기 있고, 다리만 이렇게 어, 올리셔도 됩니다. 어, 올리면 다리에 있는 혈관들이 어, 피가 서서히, 그니까 러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몸 전체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펴지기 시작합니다. 퍼지기 시작하면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어, 어,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몸 전체 골고루 퍼져서 혈액순환이 용이하게 쉽게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니까, 자, 항문에 힘을 약간 끌어당기는 힘을 약간 주시고, 호흡을 하시고, 벽면에 이렇게 기대시거나, 자, 이 벽면에 기대는 걸, 그니까, 어 자, 여러분들, 뭐, 세밀하게 말하면, 아, 할수 있으면, 하루에 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섯 번 이상을 할수 있다라면, 10분 정도씩, 10분 정도씩, 다섯 번 정도, 어, 하여 어떤 뭐, 뭐, 시간을 내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제가 시간을 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간을 낼 수도 있고, 요, 요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어, 또한 가지는, 어, 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물구나무 석기 같은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구나무 석기도 분명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부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부자리를. 아, 이부자리를 어떻게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뭐, 침대에서 주무시는지, 뭐, 이렇게 매트, 뭐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주무시는지 서알 수는 없지만은, 이부자리를 약간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이부자리를 변형시키는데, 어떻게 변형시키느냐 하면, 3단 내지 4단으로 이렇게 변형시킵니다. 아까 이게 벽면에 다리를 기대, 어, 다리를 올리고 있는 것하고 동일한 방법을 굉장히 쉽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나 하면, 이부 자리를, 자, 뭐, 매트리스나 침대, 뭐, 뭐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근데 하여 다리 쪽을 제일 높게 하는 겁니다. 다리 쪽을. 그러니까, 다리만 높고, 이제, 이제, 가슴이나 머리 쪽이 낮으면 약간 조금, 뭐, 그, 그, 허리 쪽에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다리 쪽을 제일 높게 하고, 엉덩이 쪽을 두 번째 높게 하고, 가슴 쪽을 세 번째, 가슴부터 머리까지 세 번째, 그러니까, 3단, 혹은 4단으로 이렇게, 좀 귀찮겠지만은, 어, 치료를 치료할 수 있으니까, 수술 없이도 치료를, 치료를 치료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의 노력은, 여러분들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안 하고, 만약에 치료를 원한다, 자연스러운 치료를 원한다. 그, 사실 이게 자연스러운 치료지, 어, 여러분들이 그냥 운에 맡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3단 혹은 4단 정도로 이렇게 이부자리를 조정해서 그 다리를 올려두고 누우십시오. 누워서 어, 계십시오. 한 30분 정도, 그냥 30분 정도, 40분 정도. 아까와 동일합니다. 항문을 약간 안쪽으로 조이는 힘을 약간 주시고 호흡을 약간 내뱉는다라는. 느낌. 5초에서 7초에 한번 내뱉고. 어, 네, 자, 이후자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그냥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동영상, 어, 카메라를 조금 이동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 집인데, 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뭐 여기, 어, 영상 속에서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니까, 저쪽, 그죠? 어, 하늘, 하늘색, 하늘색 이불, 이불이 있죠? 그죠? 어, 뭐, 어떤, 좀푹신푹신한데좀 높게 잡았습니다. 높게. 그냥 접었어요. 그죠? 그 어. 다음에, 어, 여기 보면, 저 밑에 있는 이불을 좀 길게 펴서, 어, 접어갖고, 접어서, 어, 요 약간 2단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켰습니다. 약간 2단으로 약간 변형을 시키고, 그죠? 맨 밑에, 그, 사실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4단이에요.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이 원래 맨, 어, 매트리스, 어, 제가, 어, 제가 이용하는 매트리스고, 요게, 이제 매트리스 위에 덮는 시트에요. 시트고, 요, 요 갯이 이불 하나, 어, 얇은 요 하나고, 요 부분이 사실 덮는 이불이에요. 제가, 백서시에 덮는 이불인데, 덮는 이불, 약간 두꺼운 이불인데, 아, 어, 약간 2단 식으로 했고, 그죠? 어. 자, 이쪽 부분이 다리예요. 다리를 올려놓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엉덩이 부분, 이쪽 부분이 어 허리 부분. 그 이쪽 그니까어어디뭐 허리 부분 이거 그죠? 어. 그요맨끝 부분이 어딘가 하면 사실 이제 여러분 가슴, 심장을 지나가는 횡경막이, 어 횡경막이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 부분은 횡경막을 두고 이 부분을 횡경막두고이맨 마지막 바닥 부분은 머리를 두는 겁니다. 그니까 가슴, 횡경막 윗부분과 머리를 어 여기에 두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세밀하게 하진 않으셔도 괜찮은데 일단 다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고 머리를 땅에 떨어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 가슴과 어 허리와 머리를 땅에 떨어뜨다 베개는 안 베시는 게 좋습니다 베개는 안 베시는 게 좋고 이제 영, 그 혹시나 역류성 어, 식도염이나 위산 역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인가면 위산이 이제 식도 쪽으로 넘어와요. 식도 쪽으로 넘어오니까 그좀 식도에 타격을 줄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 이분들은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자 어, 여기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산 역류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어 그니 그러니까 뭐, 밤새도록 이렇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어, 낮 동안 잠깐, 뭐, 한 20분, 30분 동안, 뭐, 낮잠을 잠깐 주무시는 것은 괜찮아요. 어, 근데 잠, 굳이 잠을 안 잔다고 하더라도, 아, 빨리 이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면, 이 자세에 누워서,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눕는 과정을 하루에 5회 정도, 5회 정도, 그죠? 5회에서 10회 정도,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5에서 10회 정도를 반복적으로 실행해 봅시다. 하루나 이틀, 길면 3일 정도. 실행하고 나시면, 분명히, 통증이 사라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치료 원리도 분명하고요. 어, 여러분들 실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행을 해 보시면, 분명히 그, 팽창됐던 부분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간질간질. 간지럽다라는 그런 느낌이든 피가 빠질 때는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뭔가 아, 아픈 느낌이 아니고 통증이 아니고 어, 혈관이 수축되면서 간질간질하다하는 느낌 어떻게 제가 설명을 잘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니까 아까 제가 어떻게 다시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갖고 계신 분들 위산 역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 몸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몸을 뒤집으면 위산이 넘어와버리기 때문에. 아이 방법은 쓸 수가 없고 자그이 아, 자, 자, 부분은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대사증후군 치료법 유튜브에서 대사증후군 소화불량이다 뭐 만성설사다 방기 정상 트림 정상 어, 뭐 하복부 팽만 뭐 이런 이런 부분을 어, 치료를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 굉장히 많이 올려뒀습니다 많이 올려뒀는데 자, 하여튼 역류성 그 식도염, 그 위산 역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 누워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 베개를 빼도 위산이 역류된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안전자세에서, 어, 안전자세. 여러분들, 방바닥에 앉는 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여러분들, 제발부탁 하니까 방바닥에 앉는 거는 하복부에 계속 힘의 중심을 하복부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의자에 앉으시요 의자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서 허리를 똑바로 펴시고 이렇게 앉는 겁니다 사실은 등받이에 기대는 것도 나쁜 겁니다 등받이에 기대는 것도 나쁜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건강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등받이 의자가 굉장히 안좋은 발명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그 사실은 스툴의로 해야 되겠죠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굉장히 강력히 추천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힘드니까 그냥. 어, 등받이 의자가 바쁩니다 사실은 어, 등, 등이,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는 자세가 그러니까 힘을 골고루 몸 전체에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도 잘 돌고 신진대사가 어, 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영유성 식도염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똑바로 앉아서 그죠 똑바로 앉아서 자대사정후군 뭐 치료법을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렸을 때는 어, 이렇게 물병을 드는 겁니다. 물병을 이렇게 물병을 이제 그 가게에 가면 이제 1.5리터 콜라병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물병도 괜찮습니다. 물병은 뭐 1.5리터 정도 1.5리터라는 거는 1.5kg이라고 합니다. 1kg인데 그 정도의 물병을 어, 틈만 나면 드세요. 자 동일합니다. 아까 항문의 힘을 약간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네, 잡아당기는 힘과 함께 약간 바람을 풀어줍니다. 약간 바람을 풀어주고 어, 물병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거나 혹은 위쪽으로 이렇게 잡고 저또 이렇게 이렇게 너, 요 두가지 동작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물, 물병 이렇게 이렇게 후, 혹은 이렇게 위로 위로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고 이렇게 어, 만하시면 피가 점점 심장에서 목오름동맥으로 올라오는 피가 점점 양이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몸전체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피가 이제 원활하게 순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항문에 몰려있던 정체되었던 피가 막 돌기 시작하면서 항문의 그러니까 치질 형태로 나타나는 어, 그 혈관의 압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떨어지는데 한 시간 만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루 정도 충실하게 하시면, 분명히 떨어,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틀째쯤 되면, 아, 이거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 절대, 어, 그리고, 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변 분들 중에, 자, 꾸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체하고, 배 속에 막 가스가 꽉차 있다, 뭐, 아랫배가 빵빵해져 있다, 혹은 아랫배가 알게 모르게 막, 가끔씩 복통 현상이 나타난다 혹은 트림이 나타난다. 트림을 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방귀를 계속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귀를 좀 심하게. 그러니까 이게 극심한 가스 실금이란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약 30초에 한 번씩 방귀가 계속 나오는 병이 있어요. 그런 병이 있는데. 자, 이런 병을 가지신 분들은 유튜브에 보시면 대사증후군 치료법이라는 동영상 제목에 제 얼굴을 찾으시면 됩니다. 대사증후군 치료법이라는 동영상이 있는데 아, 그 동영상을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시라고 권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어, 어, 그 병의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 나이를 들면 다 소화불량이 나타납니다. 이게 사실은 창자의 그 변형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걸 제가 어떻게 보면 치질도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라는 거는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 혹은 어, 가스의 이동에 문제가 생겼다. 어, 뭐 이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다 일맥. 그 상통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치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물병들기를 하시는 하든 역류성 식도염. 그러니까 이거는 뭐꼭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라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물병들기를 그냥 한 5분씩 뭐 10분 하면 너무 힘드니까 5분 해도 되고 뭐한 50개 정도. 50개 정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50개 정도, 이렇게 25개, 이렇게 25개, 아, 번, 하, 고 요걸 하루에 몇번 정도 하느냐, 최소한 5번 이상 해야 됩니다. 5번. 아침에 한 번, 점심 때한 번, 오후에 한 번, 뭐, 저녁 먹고 한 번, 잠자기 전에 한 번, 뭐, 최소한 5번 정도 이렇게 해보면 반드시 항문에 치질로 나와 있는, 어, 거기 압력이 빠지면서 부드러워지면서, 아 이게, 반신욕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10배, 20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반신욕 해봐야, 어, 그때 할 때만 약간, 그, 팽창된 부분이 허무, 따뜻해지니까 피가 돌면서 약간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 결국은 차가워지면 금방 또 팽창이 되어버린다 근데, 이거는, 피만 정상적으로 돌려버리면,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리니까, 이 반신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 비교가 안될정도예 이거는 그냥 치료로 가는 거예요. 치료로 가는 거니까, 아, 정말 꼭 믿으시고, 아, 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실행만 해보십시오. 정말 딱 3일만 실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고, 어, 아, 아, 그럴 겁니다. 어, 아, 그리 하여튼, 아, 좋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상시 생활 습관 가운데,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수거리는 습관은, 허리를 수거리면 하부부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런 습관은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사정후 치료법에 이런 설명을 드렸놨데 허리를 수그리는 습관은 굉장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허리를 아무리 힘들어도 허리를 수거리지 마시고 힘들면 집에서 누워서 쉬십시오 누워서 쉬는 것이 가장 또 누워서 가만히 너무 오래 쉬어 버리면 그것도 대사정후이 걸립니다 사람의 몸은 좀 연약해요 일단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고 너무 힘들 때는 사람이 그냥 좀 누워서 잠깐 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가슴을 조금 이렇게 들어 올리고 가슴을 들어 올리면 배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가슴을 들어 올리면 배가 들어가요 가슴을 들어 올린 상태를 약간 유지하시는 게 좋고 치질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항상 약간 항문을 안쪽으로 조인다는 라 그런 느낌을 약간 한동안은 어, 한, 한 1개월 정도는 약간 갖고 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뭐, 의학 전문가들이 하시는 얘기가 학문을 안쪽으로 조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전문가를 아니고,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왠가 하면 그, 그분들이 어, 경험을 통해서 막 완전히 의학적이다. 이렇게 보면는좀 곤란하고, 경험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왜하면 그게 의학적이라고 보기가 곤란하다는 것서 의학적인 실험이 안 됐다라는 것이 의학적이지 않, 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병원에서 그걸 다루지 않고 있다는 뜻이지. 그죠? 그니까, 이거는 경험의 소한물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요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간요법을 모든, 모든 걸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틀린 민간요법도 굉장히 많아요. 모든 걸 믿을 수는 없는데, 어, 그냥 받아들일 것은 지혜롭게 받아들이시고,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하는 말도 동일합니다. 뭐, 일단은 실행을 해보시고, 효과가 있다고 하시면, 치료되면 좋은 거고, 그죠? 어, 아, 니라면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 하시면. 어, 이거, 뭐 생명과는 전혀 지장 없는 거니까, 아, 일단은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행을 해보시고. 하여 그 이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이나 주변 분들 가운데 소화불량에 자꾸 밥을 못먹고 밥 먹기가 두려워지고 자꾸 설사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뭐 트림, 방귀 증상 복통 현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꼭 유튜브에서 대사증후군 치료법 이 제목을 찾아서 제 얼굴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얼굴 찾아서 동영상꼭 들으시고 어, 반드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도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어, 어, 그쪽에 동영상 올려뒀습니다. 꼭들어보시고 어,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 동영상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